할로 자글레스 네. 저희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킹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o, get to know us more with the Korean updates and make sure you guys watch till the end to not miss the fun. So, let's get started. Yep! 여보세요? 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저부터 소개할까요? 네? 저는 비의 어, 왕국을 담당하고 있는 어, 아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덤에서 i 해 왕국을 맡고 있는 아이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덤에서 미 a 왕국을 맡고 있는 h e 라고 합니다. 안안하하요저저태태의의왕을을맡있있자한한라고합 a new one. The kingdom is a new one. The kingdom is a new one. The kingdom is a new one. The 리더이자 국을 m is a new one. t 저 컨셉은 한 3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3년 정도 전에 제 프로듀서님께서 어, 이러한 컨셉을 갖고 계시다는 걸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제가 루영을 처음 보는 건데, 루 형은 참 사람이 친절할 것 같았어요. 뭔가 딱 따뜻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그랬서고 <웃음> 약간 자한이는 솔직 말할 건 약간 까매어 짭짭하잖아. 그래가지고 태닝받았냐 <웃음> 아이만 형은 자꾸 형은 자꾸 웃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형은 진짜 그냥 해피바이러스 겠다 재밌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아서 형을 봤을 때 오! <웃음> <웃음> 잘생겼다. <웃음> 그리고 우리 단 형은 제가 사실 루이 형이랑 둘밖에 없을 때 들어오, 들어오셨는데, 처음에 약간 그 동물의 엄마처럼 저가 약간 견제를 했어요. 근데 점점 알고 나니까 견제할 수 없는 형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무진이 형은 제가 처음 봤을 때그 음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형은 뽑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음, <웃음> 슬슬합니다. <웃음> 고맙다. 이 <웃음> 많은 바로 어, 을 휴... 들여 마시는데 저는 사실 모든 계절 중에 이제 겨울을 좋아하고 또어 눈으로, 눈이 오는 거 눈이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반이랑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라고생각했니또 <웃음> 비하인드가 있는데 <웃음> 제 원래 아이반이었거든요 <웃음> 제 원래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뺏겼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반의또 피부가 너무 하얗기 때문에 눈에 얼굴이 찰떡이죠 기억이 나 <웃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처음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특이하고 유니크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그 참고할 내용이. 근데 네 선배, 보통 아이돌 선배님들이나 무대를 찾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긴 하지만 뭔가. 음 저희의 세계관이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표현하기에는 찾아보거나 좀, 네, 그런 것들이 좀 표현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같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응. 모든 문화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응. 문화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많은 팬분들을 다 너무 사랑하지만, 그리 혹시라도 또 이제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좀 예민한 문제로 또. 되게 저에게는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이런 또 컨셉들이 제가 세상에 없는 곡을 만들자 세상에 없는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해서 좀 탄생된 곡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처음 곡을 받았을 때아 이걸 어디에다가 참고를 해야 할까? 라고 했는데 진짜 레퍼런스 곡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야 했었고 또 이런 감정표현도, 감정표도좀 연구해야 하고 어떠한 표정을 지어야 될지 그래서 아 그럼 이제 아무런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만의 것을 또 저희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일단 이번 연도에 올해 목표는 신인상입니다 <웃음> 일단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판타지 도이라는수식어를 갖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성장해서 다크 호스까지 네 다크 호스요? 네 지금 어떻게 애들이인가요? 킹덤을 <웃음> 서치하는 되게 좀 네임 <웃음> 워낙 갖고 있는 네임밸류들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킹덤하면 가장 먼저 떠오 단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돌 킹덤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데 대면 팬 사인회도 꼭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얼굴 보면서 저희가 저희 무대를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팬들 앞에서 저희 무대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냥, 그냥 얘기할 얼굴 보면서 진짜 직접 얘기도 하고 싶고 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얼른 틀리길 기도하고겠습니다. 자팀 메이커가 여기 앞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뭐라고 주실 거예요. 어, 그냥 한번안 하고 쳐다보고 싶었어요. 어, 또 이런 거에 또다 넘어오는구만. 일단 있던 해져지금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쿠사야, 까무 네, 아, 저희가 진짜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킹덤을 미리 알아봐 주시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짜 우리에게 어말 그대로 킹 메이커 저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하루빨리 인도네시아에 찾아가서 직접 네, 얼굴을 마주보고 진짜 그 아쿠사야 까무를 얼굴을 보면서 네,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꼭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네, 밥도 잘어 먹으면서 우리 힘내서 같이 네, 또 궁금을 그 꾸면서 좋은 무대 만들어 봤습니다. 션년 멀어네어 우리 또 이제 킹덤 원픽이라는 또 게임이 들어왔어요. Yeah. 그냥 이 손가락을 하나 이 기다 해가지고 하나 둘셋 하면 이제 찍으면 될것 같아요. 예, 첫 번째 못 가장 못 일어나는 멤버는 못 일어나는 하나 둘 셋. 요즘 난 인정 못해. 자두 번째 <웃음> 왕의 이름과 성격이 제일 잘 맞는 멤버는 왕의 이름과 성격 하나 둘 셋. <웃음> 네, 태양의 왕이에요. 그렇죠, 어, 근데 어 이거다 만장일치 나오는 뭐 선물이 있나요 혹시? <웃음> 없나요? 네. 아, <웃음> 게임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멤버를 하나, 둘, 셋. 이거 만 만장일치, 만장일치, 만장일치 나오면 선물, 선물. 만장일치 응. 진짜 만장일치. 진짜. 네. 네. 잠깐만. 가장 많이 먹는 멤버는 이두 손가락으로 toll. 합시다. 하나, 둘, <웃음> 셋. 누가? 난뭐야 이거 기 그러니까 만장일치잖아. 만장일치 그리고 제일 지저분한 멤버는. 제일 지저분한 아, 멤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거기서 어, 나나 어. 거기 하나 둘셋 아 이건 그냥 자신을 할까요? 그럴까? 자기 표현들? 아 그냥 나해 네. 내가 죽게 빨리 아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너 잠깐만 아, 카메라 잠깐요 <웃음> <작아요>. 잠깐 꺼주세요 <펀치세요>. 회의좀 <웃음> <웃음> <팬이> 하자 <웃음> 형이야? 아 아니, 진짜 아 진짜 못하셔 오케이 장난이 고자움직이 <웃음> 운동하는 걸아참 우리 그거 벌써 못했다 만장했지 아아습니다 아, 움직이고 운동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자, 생각해 생각해 움직이고 하는 거 아, 운동만 해. 하는 거좋아해 진짜 많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멤버는 저, 확실히 생각하시요아 아, 저도요? 운동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둘셋 맞나? 모르겠다 <웃음> 아니 움직여요 얘 부지런한 거 근데 운동하는걸 좋아. 운동은 아니에요, 이거. 운동화를 좋아해. 아, 자, 됐다. 다 갖고 만장일치로 나왔다 상황한데 가장 오래 걸리는 멤버를. 하나, 둘, 셋. 노블티 신호 받고 여기로. 맞춰요. <웃음> <저요? 웃음> 자, 다음 질문은 스킵하고 싶네. <웃음> 네? 자, 화나면 제일 무서운 멤버는 하나, 둘, 셋. 왜다 <웃음> 이거죠? <웃음> 이거 예. 뭐이건 이거 진짜 이거 뭐. 누구나 다 화나면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가장 말이 많은 멤버를 자 이거 바로 나왔다 하나 둘 셋. 누구 <웃음> 나요? 예. 이거 다음 것도 완전 만장일지요 응? 슬픈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거는 하나 둘 셋. <웃음> 여기는 굳이 아, 슬픈 너무 영화를 볼 필요도 같아요. 없어요. 약간 결혼식장에서 되게 행복할 때도 울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저희, 저희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가 왔고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네요 네. 다음에도 또또더 재밌는 게임을 함께 할수 있었으면 수고습니다 굿! <웃음> so hope you guys enjoy and get to know us more with the games and don't forget to watch our latest uh, music video Karma and thank you Korean Updates for having us and let us meet again for another part of the story from each king in the future. So please give your support and love for Kingdom. 다 같이 드림카시 넘어 가주루바.